안녕하세요. 코델리아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소고기 찹스테이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쉽게 만듭니다. 밀키트로 만들 거거든요. 밀키트는 외식이나 배달음식보다 저렴하면서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고요.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히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서는 불필요한 재료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처음 시작하는 요리 입문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프레시지 더큰소고기 찹스테이크 안에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방울토마토 양파, 피망, 호박, 양송이, 마늘, 올리브오일과 허브솔트 스테이크 소스, 그리고 소고기와 레시피 카드입니다. 오늘 찹스테이크 만들기는 레시피 카드에 나와있는 레시피 대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재료 손질하기 소고기는 키친타올로 핏물을 제거합니다. 고기에서 핏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근막이 너무 많아서요. 이 근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부구었을때 아주 질겨집니다. 레시피 카드에 근막을 제거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도마 없이 가위로 한번 해볼게요. 가위로 근막을 잡아 당기면서 잘라주고요. 반대편에 있는 손으로 고기를 당겨줍니다. 서로 반대의 힘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제거가 됩니다. 레시피 카드 안에는 10분이면 요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고기가 들어있다면 10분 안에는 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기는 육색도 좋고 구워서 먹어봤을 때 맛있었어요. 오일과 허브솔트를 골고루 발라 마리네이드 해줍니다. 소금의 양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 고기가 두꺼움으로 저 소금의 양이 다 들어가도 미가 짜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잘 섞어 잠시 둡니다. 포장되어 있는 야채를 한번 볼게요 마늘도 싱싱하고요 호박, 양파, 비막 호박이 너무 크기가 작았어요 조금 굵게 썰어도 될걸 방울토마토도 아주 탱탱하고 싱싱했습니다 양송이버섯도 괜찮고요 스테이크 소스는 따로 볼에 담아뒀다가 쓸겁니다. 스테이크는 아주 뜨거운 불에서 굽습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팬 위에서 소스를 바로 부어주는 것보다 따로 준비해두었다가 소스를 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가 쉽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크를 구워볼게요. 팬에 오일을 두르지 않고 강불에서 1분간 예열합니다. 준비해두었던 고기를 넣어서 강불에서 1분간 구워줍니다. 준비해두었던 야채를 팬에 모두 넣고. 강풀에서 2분간 볶아줍니다. 골고루 잘 볶아주도록 잘 섞어주세요. 소스를 넣어줄 겁니다. 준비해두었던 스테이크 소스를 부어 소스가 잘 섞이도록 방불에서 1분간 볶는 겁니다. 다시는 소고기 샷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팁은 레스피 카드에 나온 건 아닌데요, 달걀 후라이를 반숙으로 익혀서 노른자에 고기를 찍어지워보세요 달걀 노른자와 소고기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프레시지 더큰 소고기 찹스테이크 어, 고기 손질이 조금 부족해서 그 점이 조금 아쉽지만 고기도 신선하고요. 야채도 싱싱했고 소스까지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2인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 고기 잘 드시는 분은 혼자 드셔도 모자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